이렇게 초반에 조금 팬분들이 기대에 좀못 미쳤던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 복귀를 해가지고 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도와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혼난 쳐도 기분 좋고요. 더 많은 혼난 치고 싶고 플레이하면서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선사하고 싶습니다. 근데 네,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야구장에서 만나뵙게 돼가지고 학생 시절에 참 좋은 지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타석에 이제 대기 타석에 있는데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네 응원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네 그게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야구장에 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야구하고 싶었거든요. 찾아와 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힘차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야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하다말씀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경기로 네, 더 좋은 플레이로 네, 팬분들께 승리를 선사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